디리디디리디디리리리디티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안 어? 돼. 어, 왜리리리리리리리갈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아리리리리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왜요, 왜요? 영용 갑자기 웬 시골살이? 그렇다 띠미에게 시골로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같이 촬영을 하던 중 미니게임을 소소하게 하기로 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뭘 먹을까 뭘 먹을까 하다가 랜덤 떡볶이를 게임을 하려고 해요 와 재밌겠다 그게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네 리슨 리 떡볶이를 사 와요 예. 근데 그냥 사온게 나나나 각자뭘 네. 사는지 절대 노 no 터킹! 그러면 아. 똑같은 재료를 여러 개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런 불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점 저. 너무 재밌다 오늘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텔레파시가 잘 통해야겠죠? 네 그럼 바로 떡볶이를 만들러 가봅시다 가자죠아 사러 어. 가봅시다 레츠 고고고! Go, go, go 도착을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나가가지고 사올 네. 예정인데요 순서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정해요? 대한민국 사람을 안 내만 진 거가 뭐야 이거? 거기 와서 자기 혼자 트렁크에 넣고 여기로 들어오는 걸 음, 오려가야 가야. 오케이. 완전... 저부터 갔다 뵐게요. 네. 이거 찍히고 있는 거죠? 예요. 음. 예요. Yeah. Yeah, you know 저 엽떡을 시켜도 여보 댕을 먹거든요 왜냐하면 난 떡을 싫어하거든 떡볶이에 있는 떡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나는 오뎅을 살 거고 쟤네가 뭐 떡을 좋아하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마트가 문 닫았어 <웃음> 마트가 문 닫았어 왓? 아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지금은 8시 59 56분 불판 대로 동네 머시기 저시기 마트 도착 아까도 말했듯이 오뎅을 살 거예요. 오, 이거 되게 싸다. 이거 이거 천 원이래. 나 토니 버튼께서 연개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왜 디제잉해? 되게 신기한 곳이네. <목소리> 아 저쪽에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전사각고목 좋아하니까 이걸 로할게요 네 <웃음> 저쪽에 있네요 네. <웃음>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사람 심리 분석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거든요 단순한 거를 사면 은될거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아마 띠미 언니랑 여정 언니가 떡이랑 뭐 어묵 이런 거살거 같으니까 저는 양념을 한번아 라면사리 사고 싶은데 아무나 어묵 대신 라면사리 사줬으면 좋겠다 저업무안 먹는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했는데 누군가 사겠죠? 진 믿습니다 띠미 언니, 여정 언니 당신들의 센스를 믿고 이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은우 오빠가 산걸 봐버렸다 콩고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띠미입니다 지금 다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텐션이 없어, 텐션이. 그래서 원래 떡볶이를 만들어 먹어야 돼요. 아, 맛있는지왜 이렇게 많아. 여기 미친 거 아니야? 군침 도네. 지금 발걸음이 정말 빨라요. 풀리뿌로꺼풀로이 네, 네, 네, 네. 났어. 일단 떡은 누가 샀을 거야. 떡은 내가 보기엔 안 오는 거 무조건 샀어. 어묵도 박단체로 샀을 거야. 담채가 무조건 샀어. 저 어묵 안 먹는 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엔 우린 지금 소스가 필요해. 심리 분석.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거든요. 이모님, 혹시 떡볶이 소스만 따로 파는 거 없어요? 음. 누군가가 원묵을 샀겠지? 떡볶이 양념장을 네.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미친. 누가 아, 샀어? 아, 미친 거 아니야? 씨, 진짜. 미쳤나봐. 이거 못 찾았어. 미치겠다, 진짜. 이거 하자. 여자기 거고거 아코 그만 파네 너네 다못 뭐 샀냐? 텔레파시 왜안왜안 왜안 보냈어? 보냈어 보냈는데 너왜못 아. 읽어? TV한테 와이파이 안 터져서 어아 이러네 아 이러네? 응. 아 이러네? 응. 아 이러네? 응. 언거 알지? 응. 아, 어 여정아, 알지? 알지 요정아 진짜 여정아 알지? 진짜 여정아야 아, 그거다 아, 그거 제발 제지 요정아 그거 다 말했다 이거 모르면 진짜 개바구 여정아 제발 예여정아 yeah. 제발 진짜 로 쉽지 내가 봤을 땐딱 봐도 안전빵으로 서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서로 서로 안전하게 하려고 너도 나도 나는 특별하게 나만의 길을 가겠어 나는 진짜 졸라 멋져 저는 결정했습니다 치즈를 살 건데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많이 살 거야 떡볶이에 치즈 많이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치즈 많이 살 거야 그리고 떡볶이에 빠질 수 없지 무조건 무조건 빠질 수 없는 아 고민되네 아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어줘요. 우차 뭐야? 응. 뭐 뭐가 없는데? 보는 건가? 뭐야? 뭐, 뭐 없는데? 안 샀는데 그냥? 어, 왜난뭐 없던데 그냥 안 보이던데 그냥? 아예? 왜? 몰라. 무슨, 안내를 몰라. 시작합니다. 나는 뭣도 몰라 그냥 내가 산 것만 알아 나는 여전히 정말 실망이네요 미치겠 <웃음> 말들 가려서 하세요 <웃음> 아 뭐야 아, 아, 왜 만져요? <웃음> 말 가려서 하세요 나 여기 적응 안돼나 나갈게 음부터 꺼내볼게요 네 이제 네 명의 성격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했는데 노은 어, 어. 오빠가 우리 세 명을 한 단세포 정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음. 우리는 그냥 뭐 간단하게 떡 오. 어묵 이런 거를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세 명이 생각하지 못할 만한 어떤 거를 난눈 오빠가 샀다고 생각을 하고 야우오늘가왜이렇 <목소리> 어. 떡볶이에 정말 알파이자 오메가 바로 떡볶이 양념 소스를 제가 또 이렇게 공수해 왔습니다 고추장으로만 맛을 낼순 없어요 맛을 낼수 있는 게 있어요 쓰레기는,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치워 <웃음>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생번지였잖아요 <목소리> 나는 <나도> <목소리> <제거가> <목소리> <목소리> 야, 그래도 브랜드 다른 거다. <웃음> 저는, 야, into 이 t b e c a 도 s e they would n e 야 e r u n d 떡 r s t a n d Yeah, y o 떡 r e t h 떡 b 샀 a n 아 of t a r u 아 좋아, 좋아, s 는 t 이 e n y e 좋아. you're also 좋아. 어, k i n g about 좋아 좋아 좋아 a y i n g Don't you 있지? 아니 나는 모두 베이직을 할 거라 생각했지 그렇지내말좀 아, 들어봐 나는 엽떡을시켜서엽보댕을 먹어 왜냐면 나는 떡을 안 먹거든 음. 이 떡을 안 샀다 그래서 나는 오뎅이야 많이도 샀네 씨. <웃음> 솔직히 해요 어? 나 없었으면은 그냥 치즈 국물이야 그래 밀가루 당긴거 먹네 다음에 또 이러잖아 우리끼리 음. 다음에 다떡 산다 망우꺼 <웃음> 이제 만들어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듀서님응 음, 만들어가자! 어? 이박사 왔다! 안녕! 어? 어? 이제 응. 떡볶이 떡 300g, 어묵 3장, 양파 나이상. 4개, 대파 나이상. 4개, 나이상. 양배추 한줌 불규칙해야 맛있잖아 오. 별 모양으로 잘라봐 어? <웃음> 와 여기 진짜 와, 여기 <웃음> 어? 오. 오. 와! 파파라치, 파파라치. 오케이. 아이고 좀 모습이 좀 좋아 보인다, 이게? 야, 진짜 얘들아 빨리 와 봐. 여기 나방이 있다니까. 여기 방금 여기에 있었거든. 자, 구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나방이. 개큰 나방이. 쳐이려저 지금 지, 우와. 우와, 지금 와! 지금 와! 나 세상 모든 거다 잡아도 벌레 못참아 야, 너무들어가거 아니냐? 들어가 마세요! 이썩져 물러가라 으아 소리야? 야져물러가리야나 가게 해줘x2 엄마 어죽겠어 어딨는데 어딨는데 나가면 게 무기좀 와응어있어가잠깐 내가 내가 줄게야일로와야야야 <목소리> 야, 야, 야, 나와라 야아 어딨냐 정점 당당해 거기다 이서 이제 그냥 치지만개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어머 방주제 <목소리> 여기 왜, 왜 치즈 왜 들어갔어? 해명해 매운탕에? 어 요즘 대세잖아 치즈 들어가면 이거 치즈찜 아니야 이정도면? 좀 너무한데? 너무하게 먹어야지 저희 <목소리> 숙소입니다 시골살이 하러 온 저희 숙소인데요 온물도 있고요 저희, <목소리> 호, 저희 <목소리> 다 쓰는 여정씨 <목소리> 독채입니다 <복>, <목소리> <목소리> 여기 <목소리> 주방이고요 여기가 <목소리> <목소리> 숙소고요 <목소리> 에휴 에이... <목소리> <목소리> 떡볶이 끓어 야떡복이 끓어 여자씨 떡볶이 끓어 야떡복이 되자 잘 끓네 뭐 그래? 괜찮은 거 맞아 저거? 야 괜찮아 뭐 저렇게 끓일 때들이 있는 거지 애가 사춘기인데 그렇게 완성된 떡볶이 그게 아니구나 어묵뻑기 예상으로 맛있어서 놀랬다 숭닭 뭐지 이거? 정체불명의 고기 새우구이 그리고 김치 그리고 뭐... 낚시해서 직접 잡은 물고기로 만든 매운 잘 먹겠습니다 나나 먹어볼래 먹어볼래 있어. 어떻게 됐을까? r 먹어봐. 아니 I'm over there. I'm over there. I'm over there. 맛있다 v e r t h e r 뭐 I'm over there. t h e h e r p i h m t I'm 걸렸다. 어머 찍고 있었잖아? 인생이 즐겁네요. 다행이다. 내 얼굴 나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모 때문에 안내 안녕! 티미도 안녕! 은우 좋냐? 은우 좋냐? 안녕! 또봐이 네. 즐거웠어 안녕 새원님 먹을래? 치골 그리울 거 잠사봐 먹을만이야 이거 어떻게 요